라운드 함수와 라운드업 라운드다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는 반올림이고 라운드업은 올림 라운드다운은 내림입니다. 라운드에서는 바로 라운드를 선택해 주시고 넘버는 숫자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콤마 넘디지트스가 자릿수죠. 자릿수를 선택해 주시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엔터 쳐 주시면 숫자 값에서 소수 자릿수가 하나, 둘, 셋, 세 개가 표시가 됩니다 근데 이 소수 자릿수가 세 개만 표시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기능이 더 있습니다 2 9가 사라지게 되는데 2가 반올림이 되는 수면 반올림을 해주고 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동 채우기를 아래로 끌어 주시면 4는 반올림이 되지 않으니까 소수자리 수를 두 자리만 표시하라고 하면 6, 7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소수자리 수를 하나만 표시하라고 할때 7은 반올림이 되기 때문에 .6이 .7로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 0으로 적어주면 소수점 이하 자리는 하나도 표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6이 반올림이 되기 때문에 끝자리가 6으로 올림이 됩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적어주시면 1의 자리가 0이 됩니다. 근데 5가 반올림이 되기 때문에 3으로 변경이 됩니다. 마이너스 2를 적어주시면 1의 자리, 10의 자리, 두 자리가 0으로 처리되는데 2는 반올림이 되지 않으니까 그대로 3이 됩니다. 마이너스 3을 해주시면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가 0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3은 반올림이 안 되니까 7, 8 값이 그대로 됩니다. 라운드 업을 써보겠습니다.는 A로 라운드 업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넘버는 숫자, 콤마, 넘 디지트스는 자리 수를 하겠습니다.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시면 값이 나오는데 똑같이 3이라고 적으면 자릿수를 3이라고 하면 소수 자릿수가 3개가 나옵니다. 근데 라운드업의 특징은 끝에 자리가 한 자리 2만 보고 올림을 하는 게 아니라 맨 뒷자리부터 타고 올라와서 올림이 발생합니다. 한번 일단 아래로 끌고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값을 보면 2도 올림이 되니까 올림이 되죠. 그래서 올림을 쓰면 전부 값이 올라가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여기에서 써 볼까요? 0이라고 하면 소수점 이하 자리를 하나도 표시를 안 하죠 그래서 7, 8, 3, 2, 6, 으로 끝납니다 6이 올림이 발생해서 5가 6으로 변경이 된 거죠 근데 이 값을 0으로만 넣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올림이 발생하지 않죠? 자릿수 늘림을 해 주시면 값이 표현되는데 뒤에 값이 모두 0이면 7, 8, 3, 2, 5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맨 끝자리 하나를 1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반올림은 바로 뒷자리 하나만 가지고 반올림을 했었죠 하지만 올림은 뒷자리 하나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맨 뒤에서부터 타고 올라갑니다 1이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끝에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올라가서 6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올림을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0 아닌 값이 하나라도 뒤에 있으면 올림이 발생한다고 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진 똑같죠? 마이너스 3이면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가 0이 되는데 0 아닌 값이 있었기 때문에 7, 9가 됩니다. 라운드 다운을 써보겠습니다.는, 아로, 라운드 다운을 더블 클릭해주시고 숫자, 콤마, 자릿수를 선택하겠습니다. 가로를 닫고 엔터. 밑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라운드는 항상 사라지는 값의 첫 번째 값을 가지고 반올림이 되는지 아닌지를 보시면 되고 라운드업은 뒷자리 전체에서 0이 아닌 숫자가 하나라도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있으면 올림이 되는 거였죠. 라운드다운은 아무것도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3이라고 적으면 6, 7, 4회자리만 나오고 뒷자리는 볼 필요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2라고 적으면 2 개만 나오고 나머진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0이라고 적으면 소수점 이하는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게 라운드다운이죠. 마이너스 3이라고 적는 문제를 보시면 1, 10, 100,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 올림, 내림하여 천의 자리까지만 표시하겠다라는 문제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읽으실 때 100의 자리, 1000의 자리가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한다만 읽으시면 됩니다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올림하여 이런 말은 읽지 마시고 1000의 자리까지만 표시한다고 하면 1, 10, 100, 3자리가 생략이 되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을 쓰시면 됩니다 는, 라운드는 평균을 클릭하고 콤마 0 이라고 적으면 이 뒤에 있는 숫자 0이 반올림이 안되면 그냥 끝이 납니다. 그래서 76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비교할 때 항상 사라지는 숫자가 맨 앞자리죠. 사라지는 숫자의 맨 앞자리 하나만 반올림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런데 라운드 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맨뒤의 숫자부터 하나씩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1은 올림이 되기 때문에 0이 되고 1이 됩니다 다시 1은 올림 되기 때문에 1이 되고 0이 되고 다시 1이 되고 0이 되고 1은 올림이 되기 때문에 77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시면 결과가 77이 됩니다. SUMIF를 사용해서 금성물산의 판매금액 합계를 구해보겠습니다. 는 SU SUMIF를 더블클릭해 주시고 범위는, range는 범위를 나타내는데 조건의 범위를 나타냅니다. 조건은 금성물산인지 아닌지가 조건이기 때문에 대리점의 범위를 씌워 주시면 됩니다 콤마 그리고 조건은 금성물산이기 때문에 금성물산을 클릭하셔도 되고 쌍따옴표 금성물산을 적어 주셔도 됩니다 콤마 썸레인지 합계의 범위는 판매 금액으로 구할 거기 때문에 판매 금액을 범위 씌워 주시고 가로를 닫으면 됩니다 엔터를 치시면 금성물산의 판매금액 합계를 구했는데 100의 자리까지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의 자리, 10의 자리 두 개를 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2라고 적으시면 되죠. RO, 라운드다운, 더블클릭해 주시고 맨 뒤에 콤마 마이너스 2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가로를 닫으시고 엔터 치시면 정확한 결과를 구할 수 있습니다.